근데 제주나 이런 끼나 이런 거 있는 거는 많은데 근데 숨길 게 많은 사람 같아 자기 자신도 속이고 살것 같은 사람이야 변화를 했다고 하는데 올해는 좀 다르게 에너지가 바뀌었어 응. 응. 응. 이런 카드가 나왔을 때는 안녕하세요. 숨사주 카페 백호입니다. 안녕하세요. 연안신당 연희에게 있습니다. 사주 하나 네. 요 천칭 자랑 거의 연예인인데? 맞아요. 별자리 중에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는 별자리 천칭이 많아요. 자, 이 사람은 좋은 에너지였으면 좋겠네. 응? 현재. 응. 다가오는 에너지. 오늘 은왜 이래? 응? 카드들이 다왜 이렇게 우울하지? 뭔가 변화를 했다고 하는데? 작년까지는 조금 달랐다면 올해는 좀 다르게 에너지가 바뀌어서 새롭게 태어나다. 그러니까 음. 어떨 때는 이거를 우울하게 볼 때도 있어요. 저도. 다르게 보였을 때는 새롭게 시작하는 카드. 그분이 군대를 올해 제대하셨거든요. 음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매력 있는 카드란 말이에요 치명적인 매력이 있는 카드 다시 점프할 일만 남은 것 같은데 다시 좀 뭔가 새롭게 일어날 것 같은 느낌 음, 음. 뭔가 또 다시 인기가 있던 사람들 이렇게 막 찾아주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 사람은 조금 감수성이 예민할 것 같은 사람이야 딱 봤었을 때 까칠해 보인다 뭔가 여자면 도도해 보인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 뭔가 이 사람한테 다가가기가 어렵다 차가워 보인다 약간 이렇게 느낄 것 같은 사람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제주나 이런 끼나 이런 거 있는 거는 많은데 유명해진 건지 뭔가 알쏭달쏭한 사람이야 뭔가 반짝하고 빛났다가 들어가고 뭔가 반짝하고 빛났다가 들어가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 사람 뭔가 운이 좋았다 어, 라고 보여지고 뭘 하기 시작했거든요 음, 음. 그게 잘 돼. 이렇게 누가 찾아주고 다가오는 에너지는 잘될것 같은데 음, 음. 뭐 음. 이런 카드가 나왔때는 짝을 만날 수도 있고 일적으로 많이 찾아주는 카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쪽 저쪽에서 방향이 길이 열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럴 아, 때잘 받아내면 30대 후반 자리매김 할것 같은데요 이 사람은 나도 정확하게 모르겠다도 아까 그 생각이 들었어 아이돌이다 모르겠고 배우다 모르겠고 애매해 근데 여기서도 뭔가가 못되고 여기서도 뭐가 못돼 이 사람은 한 달이 걸치고 있어 내는 사람 그 적절한 타이밍에 뭔가 작품성이 좋았어 그런 같이 올라가는 그 운은 있어 희한하게 근데 그게 내려가면 그냥 뚝 떨어지고 그럼 또 다시 또 잡고 이 사람이 그런 거는 있어 근데 일적으로 잘 풀리는 거가 연관이 있냐고 그럼 있지? 없지는 않아 그럼 연애운이나 결혼은 음. 한 번만 봐주세요. 이사람이 연애나 결혼은? 연애, 결혼? 생길지? 연애든 결혼이든 뭔든 해 다른 때보다 그런 에너지가 많이 들어온 때예요 만난 사람이 있다거나 하면 결혼말도 오갈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인데 이게 결혼이라는 카드이기도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쪽으로도 뭔가 들어오는 해운년이라고 했잖아 다른 때보다 만나면 좋은 해운년 응. 꼭 만나라 결혼을 지금 하면 안 되지 조금 애타게 하는 구석이 있지 누구든 뭔가가 요만한 거 꼬투리를 잡아서 내가 막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 사람 있잖아. 연애를 하더라도 짧게 짧게 뭔가 과거는 음. 어떻게 보이나요? 과거는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, 아까 보니까. 음. 쳐져 있었잖아요. 카드 자체가 그냥 쭉 가라앉았다는 거는 고생을 좀 많이 했었을 것 같은? 고생을 어느 쪽으로 많이 했을까? 음. 요새는 심적으로도 조금 이제 편안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 같고 본인이 뭔가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든 일을 했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이에요. 부모 덕으로 이렇게 편한 애들 있잖아요. 이 사람은 그 느낌은 아니에요. 과거에? 이 사람은 아직까지도 마음을 잡았다고 할 수가 없는데? 돌처럼 탁 이런 느낌, 안착한 느낌이 안들어 과거에도 조금 자기 성격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 톨 없이 흥청망청 살았을 것 같은 사람 기분대로 살았을 것 같은 사람 자존심도 엄청나고 자존감도 엄청난 사람 근데 숨길 게 많은 사람 같아 감출 게 많은 사람처럼 보여서 일부러 자기가 더센 이미지를 만들 것 같은 근데 이 사람은 조금 조심하면서 지나가야 될 거야 자기가 해놓은 거에 자기가 넘어져서, 넘어, 넘어져서 다치는 꼴이야 이분 누군지 말씀드릴게요. 음. 가수 김호중. 네? 김호중. 김호중이 누구야? 아. 아 나이 사람 팬인데? 아 진짜요? 음. 본인 이야기를 담을 음, 음, 영화가 나온다 해서 음. 가져와 봤어요. 아. 이 사람이 스타킹인가 나올 때 음. 내가 봤었거든요. 아참 노래 잘한다. 근데 음. 덕이 없었지. 이렇게 보니까. 음. 봅시다. 음, 이 사람이 이 사심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음은? <웃음> 응. 음. 응. 응. 다른 때보다 뭐 금전의 에너지인가 그러니까 뭔가 일에 있어서 조금 많이 불러주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응. 그러니까 금전의 에너지는 괜찮을것 같고 내가 노래는 좋아하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. 응. 응. 약간 이렇게 구설 같은 거는 조금 있나봐. 따라다니나봐요. 맞아요, 맞아요. 어. 제가 이 카드 나오면 거의 99.9% 5 9구설리라는 얘기인 것처럼 그거는 조금 또 따라 나오나 봐. 부... 음. 응, 그거 너무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요. 응? 보자. 응. 퀄리티는 뭐 알다시피 적당할 것 같고 그래도 좀 보는 사람들은 볼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다양한 데다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. 아까워요. 왜냐면 끼가 다분해요. 이게 이제 연예인 사주들이 이런 게이 카드가 또잘 또 나오거든요.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럼 이런 카드가 나온 사람들은 이쪽저쪽에 재능들이 솔직히 다 많아요. 노래도 하고, 작도 하고, 뭐 여러 가지 다 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누군가 아까 만나는 에너지가 보이니까 좀잘 만났으면 좋겠어요. 음. 눈배가 어느 정도까지 좀 유지를 할까요?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구설에 너무 신경 안 쓰고 그런다면 그래도 한 3, 4년은 갈것 같은 에너지고 음. 조금 이럴 때는 조심은 해야 돼요 <웃음> 그쵸, 그러니까. 응. 뭘 그러면 제일 조심을 음. 김호중 씨가 뭘 조심해야 될지 음. 아까 구설은 친구라고 얘기했고 음. 음. 누가 뭔가를 하자고 아까 제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. 문서 같은 거 확인은 다른 때보다 좀 잘해야 되는데, 내 이름은 올라가는데, 자, 전혀 개입이 안된 그런 느낌? 음. 음. 그러니까 서로 잘 보라고 하고 싶어요. 거기에 따라서 인생이 왔다 갔다 할수 있겠어요. 정말 그 일에 참여를 하느냐? 그거 잘 보고, 이름만 올리는 짓은 안 했으면 좋겠다. 음. 음. 뭔가 법적으로 다가오는 거를 조심하라고 하니까 뭔가 소송에 휘말린다거나 그런 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을 안 갔으면 좋겠고 조금 관리를 철저하게 조금 철저하게 좀 하래 이 팔자에 이 정도까지 올라왔었을 때는 정말 잘된게 맞아 그러면 지금의 삶에서는 옛날에 잘못했던 것도 반성을 하고 지금도 누군가한테 잘못을 하고 있다면 그만 멈춰야지 근데 이 시간이 짧다 나는 길다고 느껴지지가 않아 이 사람한테 후회를 안 하게 좀 다시 이렇게 좀잘 천천히 다시 정리해서 조금 올라갔으면 좋겠어. 그럼 마지막으로 음. 간단하게 한 마디 해보. 편안한 안정, 편안한 가정 이런 거 꾸리고 그냥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. 더 이상 어둠의 길로 안 가고 마음이라도 편한 사람 만나서 그냥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. 자기 자신도 속이고 살것 같은 사람이야. 자기 자신부터 아세요라고 하고 싶어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전에 내 인생이 그러했냐 어, 생각을 한 번쯤 더 해보고 말했으면 좋겠어